안녕 나시 왕자 나 <웃음> 왕. 저희는 생일 기념으로 포항 포항 항항 포항 항항 항. 근데 다행이다. 원래 오늘 완전 비 엄청 많이 온다 했었거든요. 그지? 근데 딱 도착하니까 비 말고 좀 안개 있긴 정도. 일부러 그래서 수영장도 실내에 있는 수영장 예약했는데 잘 됐다. 어다 왔다. 여기다 여기 맞아? 어 여기다 마치블. 우와. 뭔가 펜션은 많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게 있네. 그치? 응. 경기에서 불 나와. 우와, 화장실 너무 이쁘다. 우와, 너무 이쁘다. 경기에서 불이 나와요. 우와. 와 너무 이쁘다. 우와. <웃음> 오. 대박. 여기서 메이크업 찍어야겠다. 우와 너무 예쁜데. 우와. 응? 나는 여기가 있잖아.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작아가지고 기대를 안 했는데. 와 실제로 보니까 훨 예뻐. 보니까 엄청 크고 밝얗다 오, 개 예쁜데. 커피도 있어. 좋겠다. 응 갔다 오자. 와! 개 좋아. 여기 영상도 너무 예쁘게 나와. 와, 여긴 진짜 또 오고 싶다. 여기는 하루에 끼가 아쉬운 곳인데? 원래는 숙소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이따가 상범이랑 둘이서 바베큐 꺼 먹을 거예요. 재료들을 거의 다 저희 집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웃음> 아까워가지고, 어차피 집에서도 안 먹으니까 아까워서 막 된장찌개랑 이런 거 재료들을 좀 갖고 왔는데, 이따가 그냥 호황 맛있는 거만 조금 사오고 하면 될것 같아. 아, 재밌겠다. 내 생일을 이놈과 보내다니. 작년 생일에도 원래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범이가 군대에 있어 가지고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보냈는데 올해는 생일 당일에 범이랑 단둘이 보내는 거라서 뭔가 두근두근하네요. 남자 친구랑 생일에 막 어딘가 놀러 와 가지고 단둘이 막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처음이어 가지고 떨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땡큐 아, 아니 나 포항 왔는데 뭐지? 그 마카롱집 이름 생각 안 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찾았어 근데 오늘 안 연대 어. 나 여기 포항항항 북구? 북구? 북구. 언니 내가 쳐서 주소 보내줄게. 고마워. 안자 음, 시간 I o 유진이가 포함 해이 근처 알려준대. 어, 진짜? 맛있는데. 시에 <웃음> 바베큐 올리니까 그 전에 뭐 해? <웃음> 계속 몇 시간 동안? <웃음> 사진 찍자 그럼 이거 여기 바로 앞에서 찍어도 되겠다 그니까 나 이거를 바로 앞에서 찍고 이거 파란 색깔 하나 더 가져왔거든? 응. 그 파란색을 여기 속에서 찍으면 짱이겠다 응 아! <웃음> 우와 이쁘다 진짜 제주도 같아 선물 탑착해야 어 봉투 혹시 종량제를 네, 종량제 드릴까요? 네네 네. 네. <웃음> 우리 너무 건전한데 그치? 꼼꼼 응. 왜? 응. 맛있게, 숲, <목소리> 차 여름에 너무 습하긴 하다, 그지? 응. 그러니까 스파오. 스파오? 어. 감각 신기하네. 그치, 신기하지? 뭔가 관찰카메라. 빨고안 해도 돼? 어. 이쪽만 가도 양양. 꿈 까미 깜깜 꿈 까미 깜 그게 가사야? 응 들리는 대로 꿈 까미 깜깜 자이 가사가 어게들려 브라자 끊엄냐너 뭘로 들려? 나는 권엄냐 브라자 끊엄냐권엄냐꿈 까미 깜깜 꿈 까미 깜 횟집에서 물회를 사 왔는데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맛있겠죠. 그래서 물회랑 산낙지를 샀는데 이걸로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거 지금 먹을까? 어, 이제는 어. 먹자고. 아니, 다 하고 왔고 수영하고 샤워하고 이제 바베큐를 먹을 거예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오늘 제대로 팽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소울 시즌스 이거는 바디스크럽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입욕제를 가지고 와서 입욕제 탁 해가지고 하면 진짜 호캉스 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독도 없어서 그냥 엄청 좋은 향 바디스크럽 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쓸던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새로 까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쓰다가 이번에 또 새로 깝니다 어, 향 너무 좋다 어떻게 생겼냐면 좀 액체? 소금물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바디 스크럽을 잘안 해요 몸에 바디 워시밖에 안 하는데 이런데 막 펜션 같은 데올 때는 바디 워시 아무거나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바디 워시 겸 그냥 스크럽을 챙겨오는데 이게 향이 진?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원래 향수 쳐드린 거 아시죠? 그래서 향수도 항상 좀 로즈향 위주로 많이 모으고 있는데 얘는 비누향 70에 장미향 30그 정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뭔가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또 휴가를 내려면 또 이런 템빨 아니겠어요? <웃음> 그래서 성범이랑 같이 할 겁니다 TMI를 하나 말을 하자면 장미향을 좋아하는데 장미향이라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미만 나는 향은 싫어요 비누향이 나면서 내 살냄새 같은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향수 뿌리기가 부담스러울 때 특히 여름에는 장미향 향수를 뿌리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스크럽하면 이제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진짜 내 살에서 나는 냄새처럼 나는데 향수 대신에 뿌릴 때 대박 좋아요 약속 있는 날에 이걸로 제 바디워시처럼 한번 스크럽 싹 해주고 나면 은 나가면 사람들이 몸에서 무슨 향기냐고 향수 못 뿌리냐고 다 물어 근데 이거는 직접 맡아봐야 아는데 내가 뭘 설명할 수가 없다 진짜 이거 직접 맡아보면 아 진짜 너무 좋다고 할 텐데 다 너무 좋아요 진짜 향이 지금 그리고 범위가 응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기다려다가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전에 서비스로 주신 초보님 뭐라고 안 하겠지? 야, 맛있겠다. 음! 와, 맛있어.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넣어놔야겠다. <웃음> 안녕. 이제 스크럽을 해볼까? 타오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 이거 하고 빨리 밥 먹어야겠다. 아까 말했던 서울 시즌스 건데, 향이 이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멜로우 로즈 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비누 70에 장미 30 근데 너무 그렇다고 비누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 살에서 나는 냄새? 막 그런 냄새 같은 그만큼 이거 향에 엄청 반했던 제품인데 이게 향만 좋은 게 아니라 각질 제거도 너무 잘 되고 각질 제거를 떠나서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그리고 이게 향이 약간 내가 너무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좀 싸구려 향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조말론 조향사가 만든 향이래요 그래서 이게 좀향 맡아보면은 제가 조말론 향수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또 조말론 향수가 있는데 진짜 좀 그런 조말론 특유의 은은하면서 깊은 향이 있어요. 그런 향이 나요, 진짜. 내가 진짜 올리브영에서 그냥 파는 거면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할 텐데 뭔가 이런 니치 향수 브랜드에서 바디케어 제품이 나오니까 귀찮은데도 향 때문에 향뿜뿜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 각질 제거로 해볼까? 어, <웃음> 도와줄래? 그럼 찍는 거? <웃음> 너도 한번 맡아봐. 내, 내 냄새 난다, 근데? 응. 머스크향나지 않음? 응. 너응응 보시야? 응. 아, 배아빠 또? 똥살 거야? 어.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웃음> 방금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는데? 근데 누가 댓글로 가슴 수술을 하신 건지 궁금해 라고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해야돼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해야돼? 이게 나를 매기려고 단 건가 아니면 내 가슴 크다고 해주는 건가? 갑자기 TMI가 또 나왔네? 저는 항상 노출 있는 옷을 잘안 입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영복 사진을 올리면 수영복 사진이나 가슴 조금만 나오거나 이러면 나한테 막수술했냐 그래 다 너무 무례해 물회 먹고 싶다 스마트폰 그만 보고 소연아 배고프다 알았어, 스마트폰 알았어. 그만 보고 응. 내발각질을 이제 드디어 없애볼게 응 이거 진짜 소금이라니까 모래 같지 않아? 모래 이거 프랑스산이야 <웃음> 아 대답 좀 독자랑 얘기하는 거? 아 그래? 이거 프랑스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발 뒤꿈치에다가 해볼게요 아 이게 프랑스에서 제일 비싼 계란드 솔트로 만든 스크럽인데 발 같은 거 이렇게 각질 제거하면 은 발이 엄청 간지럽거나 되게 아프거든요 막 모래에 막 자갈 비비는 느낌 나는데 얘는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위에 떠있는 것도 이것도 프랑스산 오일인데 프랑스산 오일이랑 계량드 솔트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몇번문질문질 해주고 물 씻거내주면은 바디로션도 안 발라도 돼요. 짱이지. 근데 향이 엄청 좋다. 내 발에서 장미향 나는 것 같아. 이게 원래 팔꿈치랑 이런 데 하면 좋은데. 잘하고 있어? 응. 내 발냄새 안타볼래 응. 음, 흠아형 음. <웃음> 진짜 좋아. 맡아 봐. 한번 아니 <웃음> 어음형 좋지? 응 음. 발이 너무 뽀송뽀송하다. 뽀송뽀송 근데 얘가 딱 적당한 게딱 알갱이가 커가지고 스크럽하는 느낌도 나면서 음. 오일이 피부에 이렇게 좀 보습 많이 줘 가지고 진짜 스크럽 하면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샤워를 다 하고 나오면 진짜 피부가 엄청 매끈하고 엄청 뽀송뽀송해져요. 뭔가 딱그 느낌이야. 마사지 받고 나와서 오일 마사지 받고 샤워하고 나온 느낌? 어쨌든 이렇게 스크럽까지 다 했으니까 머리를 대충만 말려주고 이제 바베큐 먹을 준비를 해줄게요. 지금은 된장 라면을 해볼 거예요. 돌아온 뭐였지? 한식당! 나도 무슨 거야? 응. 돌아온 한식당! 냄비가 어딨어? 응! 음, 냄비가 없다. 있어. 여기에 일단 된장라면을 하기 위해선 된장찌개를 끓여야겠죠? 물을 대충 부어줍니다 먹을 만큼 물을 대충 이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재료가 이렇게 필요해요 찌개용 야채랑 팽이버섯이랑 찌개 두부랑 면 된장이랑 다진 마늘 이렇게 필요해요 이거는 멸치팔 같인데 면회 겸 이거 갖고 왔는데, 왜냐면은 멸치 크러수스여가지고 멸치 육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 안에? 안녕, 어, 있다. 아니, 스펀지밥이야. 네 이걸로. 빨리 해줘 따! 처음부터. 아, 안녕, 얘들아. 나는 스펀지밥이야. 따! 따! 됐어? 응. 물에 묻어 어, 잘못 넣었다. 망했다. 왜? 프레이크를 넣어버렸어. 그니까. 아, 이걸 넣었어야 했는데. 얘를 한 봉지만 넣어줄게요. 누가 내꺼야? 풀 달았어. 뭐라고? 가슴 수술했어요? 흠, <웃음> 이거는 좋은 말 아니야? 그, 이게 근데 좋아야 될지. <웃음> 나, 기분 나빠야 될지 모르겠네. 원래 된장찌개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돼. 그치? 내가 너를 위해 미역국을 만들어줄게. 우와전자인지다 그래도 좋아. 그리고 된장은 이 된장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다담 된장찌개인데 이게 된장이 진짜 맛있어 다른 거안 넣어도 얘 하나만 넣어도 진짜. 아퍼. 여기 응. 손가락 썰렸어. 으. 또 봤었잖아. 아, 이제 멜론 살다가. 응. 테일밴드가없는데 그냥 리듬 탕수했어. 개소리야 내가 아프다는데, 찌찌찌찌찌찌찌찌찌이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아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성격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찌가는 거야 찌가찌장찌개 진짜 맛있게 해줄게 응 그리고 끓을 때까지 양념만 먼저 넣어 넣어주고, 다진 마늘은 한 반스푼 반 스푼 정도? 끓기 시작하면 야채들을 한 번에 넣어줄 거예요 와 개멋있다 나 믿지? 음. 조금만 더넣어야겠 된장 여기에 고추장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원래 된장찌개에 고추장을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죠 이렇게 하고, 지금 끓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차례대로 넣어줄 건데, 두부는 제일 잘 쪼니까, 두부는 제일 마지막에 넣고, 일단 얘네들 위주로 넣어줄 거예요. 두부는 너무 말랑말랑하면 맛혀어송고이가 해준 된장찌개. 미역국. 먹기? 아, 미역국. 전자레인지 미역국. 응. <웃음> 그래도 좋아. 이제 귀니버섯이랑 귀부를 넣는 거예요. 후! 그리고 이거 끓이고 면 넣어 먹으면 돼. 어, 어, 개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가요음맛있나요음음어고있집 음. 네, 네, 보다 맛있는거 같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어먹어서있어어 해줬다. 생일 축하해. 고마워. 우리 2년째 같이 보내고 있는 생일. 그러네, 두 번째. 너 생일도 두 번째. 이미 보냈어.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2년 이렇게 횟수로 됐는데, 오늘 500일 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만난 거는 횟수로는 2년... 응, 이미 안 했지? 했으니까, 우리 아니지, 19년에 왔으니까 근데 횟수로 2년 짜, 2년 차잖아? 우리 생일을 두번맞려고거 분위기 게 2년째지 19, 20, 2년이는다 아. 음. 아, 오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밑에 숨겨놨는데 아, 나 오이 없는 줄알았어나 근데 오이가 왜 들어와? 오예? 왜, 오이, 오이 들어진실 진짜 물에. 물지해야 있으니까 먼저 먹고 아파야지 무례 음! 음! 음! 음! 음! 다 음! 음! 음! 음! 아빠? 음! 거 귀엽다. 음! 음! 음! 음! 아 음! 까 음! 니 아니. 사람들 음! 음! 음! 들 음! 음! 음! 음! 로 계속 용 음! 음! 음! 아 맞네. 아나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 다른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다른 노래 생각이 안 나네. 오개많다 음 어, 오이. 아까 대충 다 뺐어. 응? 음? 응. 음. 음, 괜찮아. 짜잔. 양이 생각보다 많네. 데 음, 이거 한대는안 먹어도 될것 같아. 그럼 얼려가지고 또 가져와. 어 가서 비빔면에 먹자. 저희는 드라이브를 갔다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나갈라고 했는데, 못 들고 나갔어요. 이제 씻고 자자. 안녕. 아! 어! 아니!